오늘도 스페셜 영원이 계시죠? 있습니다. 먹방계 우리 먹보스가 있다면, 네, 이 댄스씬에는 이 사람 이 있다. 벌스인 첨의 보스는 바로 폴리뱅의 허니제이. 나이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니제이면 박재범 씨랑 같이 쳤던 게 그게 또 예술이잖아요. 아, 뭔가? 반려견 한번 봅시다. 이거 식구 안 간다고? 대박. 아니 지난번에 훅이 나왔잖아요. 훅 응? 어,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화세 떨다가 <웃음> <웃음> 식당 들어가서 훅 갔거든요 다. 아이 그저 간다고 하니까 어. 언니 가냐 조심해라 까불지 말아라. 잘 먹는다고 함부로 거기서 까불면 안 된다. 오. 아, 오. 하지만 저는 또 우승팀이니까. 그 슈퍼 아 어, 우승자잖아요. 우승자답게. 그럼요. 어 결정적으로. 왕가를 썼잖아요. 왕가를 네, 제가... 쓴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근데 제가 또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요 사실, 음 5kg 못 썼어요. 어? 디가 어디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금식을 못해서 어 건강검진을 못 받았어요. 와 아, 어그 정도로요? 아니,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금식힘들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질 때까지 먹긴 먹어요 아, 아우 나는 너무 똑같다 식생활 <웃음> <웃음> 나는 다매끄기 먹어요? 뭐매꾸러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떨어질 때까지 <웃음>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해서 오. 그때 먹코스님그 방송 보고 제가 어디요? 제주도에 네, 그 네. 맛잇! 거기. <웃음> 해남! 아, 해남! 뭐, 그거 갔 왔어요 어,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아, 아, 내가 보니까 탄수화물 좋아하시네 아, 아, 아, 그럼 아, 아, 어요 아, 지금 그럼 보통 한 몇인분은 본인이 허니제이 혼자 처리하시겠어요? 음, 네. 그러면 네. 3인분 한번 도전해보고그래오자 어, 아, 도전해 오, 도전해 오, 오. 그러면 우리 허니제이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와. 와. 이렇게 되면 우리 또두 번째 팀 투입될 시간인데요 네, 만리아하고 허니제이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질거 같거든요? 아, 그 당연히... 그래서 인원 <웃음> <이런 웃음> 네, 수를 음. 아시는 분 불러도 되고 어? 아니면 접고 들어가도 되고 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제가 홀리뱅을 데리고 왔어요 어? 여덟 명다 졌어요? 네, 여덟 명이었어요 그 반은 런던에 있고 반은 이제 한국에 있고요 아 그러면 허니제이 포함해서 네명네 그럼 4대 1로? 오, 네 병이면 해볼만한 거 같은데요. 네. 왜냐면 상반기 왕중왕. 왕중왕. 어, 어. 아, 그리고 추파 네. 왕중왕. 어, 네. 어때? 해볼게요. 한번 저도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 왕중왕 팀 파이팅 출발! 네. 가자 아, 멋있어. 오 멋있어. 왕중왕자는 반말리. 뭐 숨을 안 쉬어. 숨을 안쉬 오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요어 제가 4명과 네 대결을 하는데, 조금만 주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웃음> 영전이가 배 터져서 죽는 사람 못 봤대. 배터지뭐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어? 자, 두 번째 팀 입장합니다. 카메라. 장사해요? 카메라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촬영하면서. 들어오세요. 얼굴 나와도 되면은 공개하셔도 되고. 아좀 적당히만 나오게 해서 식사 빨리 하고 갈게 이쪽에 앉으실래요? 이쪽으로? 네. 응, 이렇게 해서 앉는 게 나아 어, 외국인들 같아 혹시 뭐, 뭐 이거 이거 힙합 하는 게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힙합 하는 있는데? 게 <웃음> 나아가 <하나>, 네.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외국스럽다 이국적이다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옷도 완전 걸크러시 아니 진짜 여기를 이태원으로 만들어버리네요 옷이면서 아, 그러면 저렇게 네 분이서 안드시고 말리는 혼자 안네요 그렇죠. 언니들뭐 드실래요? 어닭 목살? 닭 목살 맛있겠다. 닭 목살로 어, 닭? 그러면 일단 4인분, 4인분씩 이렇게 해서 먹을까요? 네. 너는 원래 많이 먹으니까. <웃음> 아, 아, 4인분, <웃음> 너는 아, 아, 4인분. 아, 4인분, 너나 그래. 원래 많이 먹으니까. 저희 닭 목살 응. 4인분, 4인분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 주세요. 목살로요? 네. 어, 오늘 <웃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자면 아까 아가씨들 4 명이서 3십 인분을 먹고 3십 인분을 먹고 네명이서 거덕굴의 3 인분을 먹고 거짓말 음. 아예 아, 거짓말 맞아요. 아귀여우셔귀여우셔 귀여우셔.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아 아니, 우리 못매 되니까 좀 빌지 뽑아 주시는 거요 <웃음> <웃음> 진짜요? 진짜예요? 이 진짜요? 와. 네명이야어 사장님 너무 신났나 보다 영수증까지 영수증 명... 갖고 오셨어 아 뭐야 영수증까지 <웃음> 어머 나왜 이렇게 네. 상장 보여주는 것처럼 자랑스럽지? 얼마예요? 이 <웃음> 정도 회식? 회식 아니에요? 너 같은 친구들이 <웃음> 네명이 맡아가는 거네 <웃음> 그렇지 그렇지 존재해요? <웃음> 어또 <웃음> 또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일단 저기 세팅해줄게요 4인분 830좀더 주자 됐어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역시나 사인분보다 더 아,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맞구요 진짜 손이 크시거든요. 자, 저희 당 목살 나왔습니다. 그람수50 아 50g 정도 더준 거야. 와 50g이나 더 아, 와. 사실 50g이래야 몇개안돼닭 목에 살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어. 이게 여기까지 뜨는 거야 어머 아. 뭐 잔인하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너무 잔인해 어, 너무 잔인하지 이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귀한 거, 귀한 다. 거 닭그라 미안해 미안해 먹으면 또 까먹어 <웃음> 어, 맛있거든 와, 와. <웃음> 뭐 어? 아너뭐 하니? 전문가네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네. 어머 세상에. 뭐 하니? 계속 정한 하게 아우 답답해답답해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아우. <웃음> 아니지 가평 왔냐고? 아니 저 가평 오셨어요? 응 가평인가? 네, 여기 놀러 오셨나 눈. 답답해. 네. 아, 아니 말리봐봐. 아첫 입부터 저렇게. 어, 젓가락에 꽂았어요 말리가. 기관제아하는데 여기 지금 준비하잖아 빨리 야질수 없어 준비하잖아 나는 소스 나도 음. 소스 언니 는니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아 쌈싸 먹네요 허니지 아시향양이 저렇게 먹는 게 부러웠나 봐아 아, 쌈싸 먹는 거어아 어. 깻잎이랑 근데 깻잎이 진짜 잘왜 이렇게 오셨어요? 커요 얼굴만에 자자자 자, 자, 자. 하고 먹는데 자 오!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오! 60분 스타트! 소스 써야 네, 게 와! 와, 와, 와 이거 나가. 나가. 야, 진짜, 야, 야들야들하다 이게 음? 어머! 우와 진짜 부족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빨리 구워야 될것 같은데. 와. 와. 와, 와. 와 양념갈비 아니야? 양념갈비. 이거 완전 진짜 양념갈비 양념 맛. 진짜 양념갈비. 진짜 부드럽던데. 너무너무 부드러워. 이게 닭고기 같지가 않나. 진짜, 진짜. 이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맞아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비틀어서 먹는데요? 이거 잘 먹을 것 오. 같아. 와. 나 아까 이거 해보고 싶었던오 뭐야? 많이 먹기? 호로록? 응, 호로록도 먹기 허니제이! 허니제 가야죠 맛있는데요? 깔끔하죠? 많이 먹는데? 맛있다 많이 잘 먹는데? 원래는 나도 한 점씩 먹는데 두점 이상은 먹어줘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응. 두점이상씩 먹어줘야죠 아, 말리 집게를 좀... 약간 차돌박이처럼 러었어요 아반말이 되게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렇게 어. 들어간다는 건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가 있어 음 씹게를 먹는 거음 국자 주세요 <웃음> <웃음> 이집게로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안 좋은데, 해봐, 해봐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어? 사전게! 응. 느낌, 느낌 좋아 가가가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와 배웠어요.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숙련력이 엄청 빠르신데? 근데 어떻게 해, 아, 핑크머리 벤이. 아, 약간... 마늘까지. 돼지고기 냄새. 제가, 제가 어. 원래 쌈싸 먹을 때 상추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깻잎이랑 조화가 너 한... 엄청, 맞아. 엄청 장난 아니야 지금. 너한점 로노. 한 점. 띠띠띠띠 파채까지 파채까지 세개 쌌나요? 네, 세개입니다 아, 어, 좋아요? 얘도 네, 네. 만만치 않네요 와 진짜 맛있다 파절이라며 진짜 맛있어요 파절. 파절이랑 이 소스랑 와 만나야 돼 지금 이비가 쌈을 또 어. 싸고 있습니다 이비가 너무 잘 먹는다 화사 먹방 같아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 응, 나도 깔끔해요 비슷해요 이미지로 어. 다 지금 쌈배경인데쌈배경응응 음.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세는 소리가 들 여섯 아, 일곱 개만 싸면 되겠다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이렇게 싸가지고 와. 이렇게 이렇게 사자리에 담아먹어도 돼요 음할 말이 이었다. 야, 일단 보자. 도전. 일단 보자. 도전, 도전. 응. 도전. 나는 하나. <웃음> 아, 저거 따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성급했어성급했어 나는 상추. 봐봐. 해. 칼질을 먹어 봤어. 세개 가신다고요? 난세개 올려 본다. 오! 오 아, 허니제가 이 여기 한입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자입 크다 그랬어요. 들어갔어,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음음 다들 뭐야? 근데 또 한편으로 홀리뱅도 어. 되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회로 너무 잘 드시는데요? 네. 네. 자 지금 시간은요?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간 팝, 팝콘 먹듯이. 어머 어머 연기 나요. 안음 맛있어 미안하다. 아니야, 그냥 산인거 아니야? 네. 아! 진짜 잘 먹는다. 최고야, 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웃음> 또는 햄버거 아니야, 거의? <웃음> 주먹을 드시는 거 아니죠? 꽃다발이다, 꽃다, 닭다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와, 와. 마이마이 미쳤다, 진짜 아 귀여워 홀리 멤버가 지금 다놀랬어 지금 분발해 좀살을 하려고 살짝 허세 추가할 수 있게 합시다 어, 우리 허세까지 허세까지 왜냐면 폭보다 잘해야 되거든? 뒤집어, 뒤집어 당목살 2인분만 더 주세요. 음 이쪽은 다 익었어, 익은 거. 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어, 익은 거. 잠깐만, 골라줄게, 익은 거. 어. 각각으로 한번 맛 볼까요? 일단 한번 맛을. 우리는 먹으리니까 평범하게. 음 평범한 사람이죠. 음. 아, 이렇게 기본으로 음 어머 저렇게 귀여울 수가. 음음음 평범한 사람이. 음. <웃음> 와, 근데 진짜, 여기 너무 맛있네. Oh, my God. 와. 진짜 맛깔나게 드시네요, 맛깔나게. 와. 지금 어 핑크머리 우리 벨도 잘하고 있고요 확실히 저번보다 잘 드시네요 <웃음> 비교가 되네요 <웃음> 호피 보다 호피 어... 연구하고 오신 거 같지 않아요? <웃음> 쌤 저희 더덕구이도 먹어볼까요? 더덕구이 두개 하나, 하나, 선생님 하나. 저희 더덕구이 하나하나씩 주세요 <웃음> 지금 더덕구이도 아 각각 하나씩 아 추가했습니다 어릴 때 더덕 비싸가지고 네. 글쎄요. 그렇게 가정사를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더덕이 너무 먹고 싶고가지고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맛이 드세요 성공야맛 <웃음> 귀여워 귀여워 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달짝지근해 씹을수록 달아, 달아. 더덕이 더덕. 응, 씹을수록 달아. 번합니다와 맛있어. 음. 아까 말했던 그 더닭 더닭. 음. 음 음. 떡소떡 마냥 일단 굽기 전에 닭발 <목소리> 아니, 말리가 닭발을 거의 주먹만큼을 먹어요 <웃음> 저기다 몇 개야? 나 7개, 8개 되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또그 와중에 닭발 지금 또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나 지금 콜라겐을 내 입으로 온전히 <Twist> 느꼈어. 응. 너무 맛있어. 그리고 싹싹 씹셨어 진짜 꼬들꼬들, 꼬들꼬들, 오도오도. 나는 닭발랑. 닭발과 덮어. 닭도, 닭도, 닭도, 닭, 닭도, 닭도, 닭도, 닭, <웃음> 닭도, posso, 닭도, <웃음> 닭또, 닭도, 닭도, <웃음> 닭도, 닭도, 닭도. 다 손까지. 닭도 닭도 와발도이네 발도 발덕. 오와 재도죠 오 멋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 머 아니 말리 봐봐 참치채 아. 닭발 쓸고 있어요 지금 입에 쓸어 넣고 있어요 지금 어머 이건 또 무슨 습질이야 갑자기 이제 설거지하기 이기예요 어어응 어? 아 어, 근데 이거는 좀안 들어갈 거 같다 지금까지 스코어를 봤을 때는 가능 오. 오. 음. 되게 쾌감. 깔끔해. 쾌감이 느껴진다 와 어머 어머 와 멋있어 다음 달리 닭발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바로 홍략 닭발이 안 줄어드시는 거 같은데요? 뭐하뭐하니 꽂아줄게. <웃음> 자, 각자 4개씩. <웃음> 자, 꽂아. 자, 양이. 와, 이거 한참 안 들어간 거 아닌데? 자, 짠. 와, 우와, 우와. 우와. 홀리백 닭발 클리어. 나 이제 슬슬 식사를 해볼까? 응? 어? <웃음> 그건 그전에 뭐지? 알피사이정알피사이정 <웃음> <외비> 응? <웃음> 닭에다가 파채 올려서. 올려서. <웃음> 아 지금 말리가 닭갈비살 위에 파절이를 올리고 닭목살 4 개, 양파까지 넣어서 돌돌 말았나 야, 간빨갱줄 알았다. 닭갈비 치는구나. 시... 김밥인가요? 김밥처럼 먹네. 자, 현재 시간은요. 현재 10분 남았습니다. 해물라면 지금 먹을까요? 응? 해물라면 두개 주세요. 하나 하나. 먹어 봐 봐. 왔다 왔다 왔다. 아, 아, 왔다. 일단 국물 먼저 먹어 볼래. 아, 기 고추도 들어갔다. 엄청 곱나게. 아. 어. 네. 국물 제일 많이. 전 시원해. <목소리> 바로 머리. 배, 오, 오, 배! 오. 괜찮다니까. 오. 응. 오. 오리제이도 이 역시 오! 부담되는데. 나이스. 나는... <웃음> 와 아니. 나이스. 우 아니 누가 충전이 갔다놨어요쿵쿵쿵성이냐고 감장. 와! 얼큰. 맛 있어. 뭔가 최고야. 빨리 주세요. 이거 이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종료!